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자막에 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 8강에 이어서 약간 외전적인 성격의 강의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광고 영상, 음, 이 샘플 영상은요. 잠깐 접어두고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작업 중인 거는 그냥 닫아 버리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Create 한번 눌러서 새로 하나 열어 주고요. 자, 여기 빈 작업창에다가 이제 글자만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들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혹은 자막을 어떻게 넣으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나 팁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캐컷에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이 영상 타임라인 타임라인 에서도 이 영상 트랙에 아무것도 없으면 글자를 쓰거나 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긴 하죠 하지만 그냥 검은 판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미디어에 가서 임포트 가져올 게 지금 없습니다 그냥 라이브러리에 가서 캐컷에서 내장하고 있는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올 건데 저는 그 무언가를 투명한 바탕, 투명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나 얘는 그냥 하얀 판, 검은 판, 그냥 하얀 거, 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투명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투명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영상 클립에 얘가 소속이 될 건데 얘는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5초가 배치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5초로 배치되는 이유는 자 이게 초기 세팅이 있죠. 초기 세팅에서 여기 보시면 에디트 어, 항목에 이미지 듀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5초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5초 동안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길이는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넉넉하게 제가 화면을 좀 축소를 해서 한 30초 정도로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얘는 30초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최종 결과물 내 보내기를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바탕이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얘는 확실히 검은색이 맞고 확실히 흰색이 맞지만 얘는 투명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투명했을 때왜 검은색으로 보이느냐 하면 아무것도 영상에 가져다 놓지 않았을 때의 원래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 위에 투명을 올려놓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이 상황에서 이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면 얘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디에도 컬러에 관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컬러를 어디서 바꾸느냐 하면요 얘가 놓여 있는 뒤에 백그라운드 있죠 그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얘를 선택을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캔버스 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이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 밑에 눌러보면 자 위에 놓여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뿌옇게 만들어서 뒤에 깔아주는 블러라는 방법, 아니면 특정한 컬러를 채우는 방법, 아니면 사진 같은 걸 다시 집어넣는 스타일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컬러를 선택을 할게요. 그럼 컬러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이 수많은 컬러들 중에서 원하는 걸 클릭을 하면 걔가 백그라운드에 채워져요. 백그라운드에 채워지고 그 백그라운드 위에 투명한 게 있으니까 색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다 보면 뒤에 배경을 특정한 컬러를 깔아서 글자마, 글자라든지 글자 사진만 놓고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촬영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 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치 파워포인트나 슬라이드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하나 꿀팁이니까 기억을 해놓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흰색판을 하나 깔았다 자, 얘도 5초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흰색판은 밑에 어떤 배경이 있든지 간에 위에 얘가 올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캔버스에 들어가서 컬러를 내가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덮여서 보이지않아요 자, 이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위에 놓여있는 이 흰색판을 크기를 살짝 줄여보면 알수 있죠. 아, 뒤에 원래 이 색깔이 깔려 있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컬러를 내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배경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 라는거 알려드렸고요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텍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에서 글자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자 여기다가 아무거나 하나 글자를 써볼거예요자 지금 새해니까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말을 제가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 자 이런식으로 글자를 하나 썼어요 자 이것도 조금 어울리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자이 글자를 좀 예쁜 글자를 제가 쓰고 싶거든요 자이 예쁜 글자를 쓰려면 서체를 바꿔야겠죠 자 폰트에 가서 서체가 다양하게 내장되어 있는 서체도 있고 제가 컴퓨터에 깔아놓은 서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쭉 내려가서 제가 컴퓨터에 깔아놓은 어떤 특정 서체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자쭉 내려와서 자 제가 깔아놓은 서체들이 이렇게 여러가지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뭘 한번 골라 볼까 자 위에 올라가면 배민 뭐 요런 서체 헤드라인 요런 서체를 하나 깔아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am 해민 이라는 서체를 하나 깔았습니다 이런 서체들은 인터넷에 가시면 무료 서체를 제공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서체를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 그냥 무료서체 검색하시면 otf나 ttf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걸 컴퓨터에 깔기만 하면 서체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워낙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시면 설치가 가능할 거고요. 자, 글자를 하나 썼죠?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제가 보기 좀 편하라고 한 5초 정도까지 연장을 좀 해놨습니다. 자, 연장을 해놓고 자, 나머지 기능들은 특별히 쓸건 없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거예요자 오늘 강의는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것들을 한번 몇가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인이 글자가 화면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글자를 한이 정도부터 등장하게 만들게요 처음에 몇초 동안에는 글자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글자가 짠 나타나면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짠나타나 하고 나타나는 이순간 있죠 이 순간을 인 이라고 불러요. 글자가 나타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때 쓸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너무 빨리 휙 지나가서 구분이 잘 안된다 그러면 밑에 애니메이션의 지속시간을 d u 이션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한 1.5초 정도 세팅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하나씩 다 눌러갈 테니까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자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죠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이런식으로 다양한 애니메이션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글자 애니메이션은 캣컷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터치 클릭만 하면 바로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 조절해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캐컷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우위사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들을 한번 애니메이션 시켜봤는데, 자이 애니메이션을 시킬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나는 글이 나타날 때는 우리 이동하는 것만 해볼까요? 좌우로 쓱쓱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을 건데 자 여기서 글자가 요렇게 음뭘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아 밑에서부터 위로 떠오르는 마치 해가 떠오르는 느낌처럼 요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위로 쓱 올라와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나는 이 글자가 사라질 때도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 그러면 아웃에 가는 겁니다 자 아웃에 가서 또 이렇게 원하는 걸 클릭을 하면 사라질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돼요 자 시간도 여기서 조금 더 늘려서 길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글자가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인하고 반대되는 어, 비슷한 애니메이션인데 반대되는 속성의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라졌잖아 아까 전엔 나타났는데 사라졌죠 그럼 얘는 글이 떠올랐다가 좀 있다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오류를 일으켜서 인을 적용하니까 아웃을 적용하면 인 적용하고 나서 아웃을 적용하면 인이 사라지는 경우가 간혹 존재해요. 간혹.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를 그냥 반을 뚝 자르세요. 컨트롤 B 그러면 각각 다른 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글자를 여기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영향을 안 받게 돼요.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애니메이션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골라주면 어, 앞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둘다 동시에 적용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Ctrl-Z 눌러서 다시 전해 되돌아갔습니다. 간혹 가다가 애니메이션이 두개 동시에 안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자 나는 인을 쓰고 싶은데 아웃은 막 여러 가지 눌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럼 얘를 해제하는 방법은 얘를 눌러야지 해제가 됩니다 반드시 얘를 눌러야 취소가 돼요 자그 다음 루프라는 데 한번 가볼게요 자 루프를 가보면 얘는 글자가 있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발발발발 뜰죠자 얘는 인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렇게 등장해서 그 다음에 발발발발발발또는 이런 동작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에 가서 인을 없앤다. 그러면 전 구간에 방금 우리가 적용했던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도 조금 늘려주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눌러보면 어, 다양한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이 시간 동안에 적용되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쭉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팅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약에 글자를 어,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씁니다 보통 우리가 자막을 쓸 때는 밑에 영상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밑에 자막을 깔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영상에서 사투리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외국어가 나와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넣어야 된다든지 자막 본연의 모습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잘안 씁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자막이 워낙 많이 나레이션에 따라서 딸려 나오기 때문에 자막을 읽을 틈이 없죠 시간이 바빠요 근데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자막을 보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잘안 쓰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화면상에서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좀 재미있는 요소로 스티커처럼 글자를 붙여가지고 예능처럼 쓰고 싶다 할 때는 뭐 위치를 어디도 상관없고 어떤 애니메이션 기법을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근데 얘가 화면에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약간 주위에 환기가 필요한 거죠. 그냥 글자만 딱 나타나면 눈으로만 인지를 해요. 근데 얘가 나타났을 때 소리까지 만약에 나타난다면 훨씬 더 사람들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요런 애니메이션을 인 애니메이션을 하나 썼어요. 자 굉장히 쾌활하게 등장을 했죠. 자 얘가 등장을 할때 우리가 배웠던 오디오에 가서 자 오디오에 이펙트를 간 다음에 이펙트를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 효과 중에 뭘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전환이라는 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가면 뭐 10초짜리 3초짜리 짧은 거긴거 거,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띵이라고 돼 있는 걸 한번 눌러 볼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띵! 이런 소리도 나고요. 자, 다양한 짧은 소리들이 있죠? 아,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죠. 띵띵 하는 소리도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자 확인을 다 했으면 저는 여기서 띵이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핑 어, 요런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띵 소리가 들어갔죠 자 여기 파형을 보면 알겠지만 이 피치가 중간 부분에 살짝 존재해요 그래서 글자가 등장하는 거하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자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지, 주목을 할수 있겠죠 어때요? 주목도가 좀 올라갔나요? 자 뭔가 딴짓을, 딴짓을 하고 있다가 화면에서 띵 소리가 나니까 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이내 목소리를 여기서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알거예요자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녹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글을 이용을 해서 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보세요. 자 텍스트 안에 있는 거예요. 입력한 텍스트에만 가능합니다 캡컷에서 입력한 텍스트 자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있습니다 글자를 말로 바꿔준다라는 뜻이겠죠 자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요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영어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있는 이런 성우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읽지를 못해요 자 남성부터 밝은 오빠 오빠 언니까지 몇개 되지는 않지만 이 목소리를 읽어 줄수 있는 성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남성을 선택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읽어 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 리딩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을 이만큼 읽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많이 했으면 이 목소리 부분이 길게 만들어질 거고 얼마 글이 없으면 짧게 녹음이 될 겁니다. 자, 앞에서 부터 들어보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얘는 내가 만든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글자랑 타이밍이 딱안 맞게 배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띵 하고 난 다음에 한템포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여기다가 둬도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부터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괜찮죠? 그리고 뒤에다가 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많이 받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까지 하고 그냥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여운을 좀더 남겨줄 것인가 에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웃음 퍼포먼스 이런데 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소리들이 이 안에 좀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퍼포먼스 가서 음, 환호하는 목소리 같은 게 있죠 자, 박수 소리가 넣는 게 괜찮겠어요, 게 그죠? 자, 이 박수 소리를 클릭하면 이 뒤에는 박수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플레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목소리가 좀 별로야. 그러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지우고 나서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들어가서 자, 밝은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그냥 남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좀더 밝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발음이 어눌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너무 진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이것도 약간 목소리가 어눌한데 언디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뒤로 살짝살짝 살짝 좀 땡겨놓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말이 길어졌어요. 천천히 말하니까 제 많이 자, 조금 짧다 싶잖아요. 어, 좀 너무 이렇게 루즈하다 싶으면 이 목소리에 변조를 또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사람 목소리 만들어진 목소리죠. 여기서 쓸수 있는 것도 조정이 될수 있는데, 자 여기 베이직에 보면 목소리의 높이, 볼륨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이스 이펙트라고 있어요. 자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목소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엘프, 엘프로 바꿨습니다. 제목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장난스럽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장난스럽게 그냥 하는 거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메가폰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건데 어,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있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얘는 안 쓰겠다고 꺼버리고요 저는 스피드를 조금 더 올려버리고 싶어요 자, 스피드 가서 한 1.3배 정도 3,4배 정도 조절을 했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 줄이고 제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녹음된 목소리가 아닌 만들어진 목소리 캣컷이 글자로 만들어준 소리도 내가 얼마든지 변조를 하거나 속도를 조절해서 음정을 살짝 바꾸는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텍스트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추가로 하나를 더 한번 만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뭘로 볼까? 자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볼까요? 자 애니메이션은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도 있기는 해요 어, 그냥 가만히 놓여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바뀌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바꾸고 싶으면 또 바꾸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몇 가지를 바꿨어요 애니메이션 느낌이 달라졌죠 자 얘는 띵보다는 슈욱 하고 날라오는 소리가 더어울릴것 같잖아요. 그럼 또 지워요. 지우고 여기서 전환해간 다음에 자, 소리가 바뀌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괜찮죠? 자 요거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배치를 했어요. 자 타이밍이 좀안 맞죠? 확대 좀 하시고 좀더 뒤로 당겨놓고 글자가 도착할 무렵쯤 응, 이제 비싸죠? 받으세요. 자, 요 박수 소리도, 환호 소리도 한번 바꿔볼 까요 자, 이쯤에 맞춰놓고 사람 말 끝나기 전에 딱 맞춰서 퍼포먼스 간 다음에 자, 요런 거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살짝 서로 이렇게 겹쳐지게끔 놓는 거죠. 그러면 느낌이 이래요. 자, 좀 자연스럽나요?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자를 이용을 해서 자 애니메이션 한번 걸어볼게요. 자 글자가 그냥 원래 이 글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글자가 요렇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걸었잖아요. 그죠? 자 글자가 등장하고 나서 무언가 여기다가 더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루프에 가가지고 글자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어떤 동작들을 여기다 더 넣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네, 것들 많이 음. 글자가 등장하고 나서 많 이런 받으세요. 이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라질 때는 또뭘 할까? 사라질 때는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 그런 것까지다 돼요. 그리고 시간은 여기서 다 조절 가능합니다. 자, 등장할 때 1.1초 사라질 때 1.2초 그럼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루프가 계속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글자도 이거 말고 애니메이션을 더할수 있어요. 자, 텍스트에 간 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애니메이션 할 거리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애니메이션 되는 요소들은 일단 컬러, 뭐 굵기, 그 다음 폰트 사이즈 이런 거, 서체 바꾸기 이런 것들은 다이아몬드가 없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포지션, 사이즈. 위치죠. 위치. 위치나 크기에 대한 것들인데, 자, 이 스케일이 100은 기본 상태거든요. 근데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걸겠다 그러면 자, 키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순간부터 잡아주시면 돼요. 자, 글자가 짠! 등장 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애니메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렇게 될 때까지 나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그럼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도 100이고 뒤에도 100이면 변화가 없어요. 스케일에. 근데 중간 부분쯤에 가서 나는 다이아몬드 하나 찍고, 이쯤에 값을 요 정도 넣고 싶다. 좀더 크게. 화면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커졌다가 작아지게 되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중간쯤에 돌아가서, 아까 전에, 어, 여기가 중간쯤이잖아요. 그죠? 중간쯤에 가서 나는 얘를 뭐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럼 얘를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위로 올렸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어? 왜 위치는 변화가 없지? 되게 궁금하시죠? 위치 분명히 값이 넣었잖아요. 근데 키프레임안 넣어서 그래요. 자, 다시 0 넣어서 원래 위치에 돌려놓으시고요. 자, 키프레임 하나 찍습니다. 자, 그런데 키프레임 한 개만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도 또 가요. 자, 키프레임 또 찍고 그 다음 뒤에도 가요. 키프레임 또 찍었습니다. 자, 중간에 간 다음에 여기만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위치 그 다음에 위에 간 위치 내려온 위치가 되겠죠 자 그게 크기하고 동시에 딱 타이밍 맞춰서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요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만약에 원한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중간에 회전도 한번 해볼까 자 회전값을 여기만 넣는다고 동작하는게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앞으로 가요 자 여기서도 키프레임 찍고 뒤에서도 키프레임 찍어요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가서 얘를 360도 직접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한바퀴 돌아서 원래 자리에 온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많이 받으세요 요런 애니메이션도 가능해져요 자 한번 다 봤으니까 애니메이션을 다 지웠습니다 자. 한번 눌렀다가 한번 다시 누르면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사라지거든요. 자, 일일이 여기를 다 클릭하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할수 있는 것들을 클릭해서 음. 여기도 지금 만들어져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방에 없애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애니메이션 위치가 바뀌거나 크기가 바뀌거나 회전값이 바뀌는 스케일, 포지션, 로테이트는 한 번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일일이 다 클릭을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어차피 쓸 건데 음. 뭐안 쓰면 그만인 것들도 있죠? 그럼 여기를 한 번에 그냥 눌러버립니다. 한 번에 누르고 여기 와서 또한 번에 눌러주고요. 내가 원하는 값을 여기서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값과 뒤에 값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상 복귀하겠다. 자 그럼 여기 돌아와서 얘를 눌러주고 이 값을 다시 원상복귀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이걸 누르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이값 자체를 원래 값을 알고 있었죠? 0, 0, 0 이런 식으로 다 값을 바꿔놓으면 어, 이까지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반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데 반복 애니메이션의 요령은요. 처음과 마지막을 무조건 해놓는 거예요. 자 리셋 해버릴게요. 아예. 자 리셋하면 이 상태에서 멈춰지니까 컨트롤 Z하고 원래 상태에 가서 리셋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값을 하다 어딘가 이 값이 지금 먹어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이 값이 먹어버렸어요. 이게 오류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류였네요. 얘가 딴데 먹었다가 풀린 겁니다. 화면이 리플래시가 빨리빨리 안 됐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걸 한번 눌러보고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 값이 제대로 먹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반복적인 애니메이션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 한번 먹이고 원래대로 돌아올 거잖아요 돌아오는 위치 한번 먹이고 중간 값만 바꿔주는 겁니다 중간이 매번 정 가운데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도 옮기고 회전도 이렇게 한 두어 바퀴 해주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좀 크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새 많이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원상복귀. 원상복귀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여기가 짧으니까 애니메이션 시간은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니까 천천히 동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느냐. 키프레임 위치를 어, 캐컷에서는 안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요거 잡고 땡기면 위치가 바뀌거든요. 캐컷은 그게 안돼요. 그래서 캐컷은요 부분을 해제를 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어요. 자 밑에 블렌드라든지 뭐 블렌드 같은 경우는 투명도니까 만약에 블렌드로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겠다. 자 일단 리셋부터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내가 블렌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깜빡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글자가 개별적으로 깜빡거렸잖아요.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깜빡이는 글자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자 중간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애니메이션에 가서. 루프에 가가지고, 글자가 깜빡이고 있는 거 말고, 많이 뭐, 요런 거라든지, 많이 많이 많이 뭐, 요런 거 받으세요. 한번 넣어봅시다. 지글지글지글 한 거, 요런 음, 걸 하나 넣고, 스피드는 조금 올릴까요? 많이 자, 요런 식으로 하나 넣었어요. 자, 그런데 얘는 글자가 깜빡깜빡 하지 않아. 요 그래서 나는 깜빡깜빡 거리고 싶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글자에 원본 텍스트 속성으로 돌아와서 여기 블렌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죠. 자, 요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넣어볼게요.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둘셋넷 다섯 여섯 요정만 넣을까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일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었어요 작업하다 불편하면 좀더 확대를 시켜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널찍하게 자 여기는 투명도가 100% 여기서는 0% 너무 죽이지 말고 요 정도만 자 다시 100% 여기 와서 이 정도 다시 넘어가고 여기서 요 정도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중간 과정은 껌뻑 껌뻑 껌뻑, 껌뻑. 이렇게 되겠죠. 뭐 요런 애니메이션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뭔지 속성만 알면 그 속성 가지고 아할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크를 만약에 써보겠다. 테두리잖아요. 원래는 테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테두리에 스트로크의 두께가 오 어, 키프레임이 붙어있네? 그럼 얘는 뭘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글자에 테두리가 원래부터 지금 내가 넣었으니까 만들어졌는데 얘는 원래 값이 이 정도 두께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두꺼워졌다가 더 두꺼워졌다가 다시 여기에 와서 그냥 그대로 냅두든지 아니면 뭐 원복시키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네, 많이 두꺼워지죠. 훨씬. 아, 요것도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애니메이션 되는 동안 이 슬라이드가 네, 움직여요. 자좀 과하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음, 여기서 좀더 많이 넣었다. 굉장히 두껍게 그럼 더잡아보 겁니다 많이 받으세요. 자 눈에 잘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뭔가 속성을 넣었는데 속성 옆에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있다 싶으면 그건 모두 다 애니메이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음. 자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연구해서 열심히 만들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영상을 만들 때는 이런 세세한 효과 하나하나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가지고 해봐야 어차피 사람들은 전체적인 영상을 볼때 그냥 하나의 효과로서 인지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르면 또 손해긴 하죠. 하지만 알고 있다면 요걸 썼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게 분명히 존재해요. 이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방법의 애니메이션을 내가 쓰고 싶을 때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어, 글자가 뭐 이렇게 좌에서 우루 훅 하고 지나가는 것들 이 있죠 그냥 기차처럼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이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걸 만약에 하고 싶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글자를 이용을 해서 이 글자의 포지션 속성이 있잖아요 포지션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글자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걸로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를 여기 놓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기 키프레임 잡고 쭉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여기 없으니까 꼭 알아둬야 될몇 가지 기능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어디까지 한꺼번에 제가 싹 정리를 해드렸냐면 글자 속성에서 자 글자를 여러분들이 자동 자막을 따내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자막을 넣고 그 다음에 글자의 속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 글자의 뭐 폰트나 이런 것들 바꾸는 방법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다른 강의에서 할 거고요. 이런 것들 만지는 거는 다 이제 할줄 알았잖아요. 근데 키프레임을 어떻게 써서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이 여기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실컷 고생해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애니메이션에 갔을 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잡아서 일일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 모든 것들을 다 수동으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텍스트 투 스피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한 글자를 나레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입력한 글자가 굉장히 많아도 얘는 다 추출을 해내고요 심지어는 입력한 글자를 여기서부터 얘를 추출을 해냈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죠그 얘가 없어져도 얘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레이션만 만들어내고 싶다 녹음을 굳이 하기는 싫은데 내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만들어내기는 싫은데 글자로 만들어낼 필요는 있겠다 하실 때는 이걸 쓰지 말고 타이핑 한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을 이용해서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서 약간의 음성 변조 음성의 그 읽기 속도 조절 정도를 조절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로 바꿔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아마 강의는요 음, 뭐 여러분들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강의, 강의라든지 방법이 되기는 할 건데 자막을 설치해서 캣컷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짧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고요. 오늘 강의 좀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